육!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컨설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탭을 오늘은 설정을 했습니다.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은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 기획자를 모시고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계시네 <웃음> 저번에 투기장 때 모셨었는데 이게 컨설팅은 조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기장 전에 한번 하고 다음부터 안 했으니까 그쵸, 그쵸. 사실 제가 지금 이게딱 보시면 용병이에요 용병 용병인데 이 자세한 거를 지금부터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영준은 캐릭터부터 이거 어? 설아네요 아 네, 저 연을 좀 해보다가 설아도 좀 해보고 어... 싶어서 져 바꿨는데 또 다시 연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네짜잔 <웃음> 자, 제 캐릭터를 그러면 한번 감면 그러면... 음... 늘 저희도 보는 약간 성적표같이네요 맞죠 지금 보면은 세면레벨이 낮은 편이고 금도도 높네요 금도도 높고 시장도 높고 지식도... 아 정말 보이세요? 엄청 똑똑하죠? 이제 그 예전에 지식이 많이 부족하네요의 무용수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면은1삼0 0 0 그러면 지식이... 어? 어? 갑자기 마이너스가 되네 <웃음> 자기 전투력에 비해서 이제 아... 이하서 생태지음 거의 뭐 90% 알고있다 미입수 일단 보죠 <웃음> 설의 공성병 좀 제가 저 레벨일때 지식을 안해서 그런게 아닐까 카막 음, 쪽이 카막을 음, 안보셨군요 아니 가긴 가득한데 카막에 네. 있는 지식이 <웃음> 안되습니다 카막을 <사막. 웃음> 그, 돌아야되는데 카막.. 카막.. 카막.. 카막.. 조화도 <웃음> 많이 있는데 네. 그 맨날 가본데만 가도 요 신전은 거잖아요. 가셨어요? 네 가본데 신전 가서 하고 이렇게 근데 저 가면 항상 그 봉헌 입장 다 끝나가지고 그냥 보시기만 아, 주식이만... 아 사람이 다 차서 네 어차피 못 들어가고 저에게 남은 옵션은 그냥 갈길 가던지 신경부 비던지밖에 어... 없어라고요 쓰자마자 공격이... 가면은 그래도 나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막 쪽은 오른쪽은... 들어가야 되고 일단 좀 그럼 지식이 어쨌든 아직은 좀 부족하다. 네 사막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식 먼저 구하는게 음. 음. 좋을 거예요. 끝난 게없어저 그런 거9 9 9에구요 고. 내 제가 점프력에 비해 레벨이 높지 않습니 어, 까되 네, 아, 너무 어요 80렙부터는 레벨이 되게 좋저 레벨은 높은 편이에요 저 지금 보통인 수준이던 아, 그러시기 때 <웃음> 아, 그리고 지식 획득을 할 때는 응. 패스서저패션게 있으면 좀더 응. 아, 네, 빠르게 대를좀얻어 응. 되는데 어죠얻어요 <웃음> 저, 음. 이거, 이거를 붙이고, 토강을 네. 한번 해보려고 토텐도좀 모아놓긴 했거든요? 이거 우리 기획자님이랑 하려고 신경 안 쓸게요. 저민지 말씀은 드 똥손입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그래도 모르잖아. 하다가 많이 날렸어요. 일단 저 한번, 그럼 감정을 받아볼까요? 분노, 결속, 구원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이 있을까요? 분노는 이제 흑점령 분노 피해량이 올라가고요. 네. 필살기 같은 거. 네. 결속은 이제 보원과 피해량 같은 게 올라가요. 구원이 이제 부활. 잠깐 무작해주는 거 저는 부원이 나왔으면 좋겠습요 잠깐만 잠 잠깐만 마,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스택 얼마나 였어요 어떤 스택이요? 불운의 스택이요? 일단은 일단은 토템은 아마 다 써서 최초로 네. 들어왔어요 최초로 왔고 네. 잡았을 때이게 나오게 된것 같아요 저는 진율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웃음> 죄송 믿어요 아 너무 보였어 어포이다다음에 이거 막 봐, 이거 봐. 터트릴 줄 알았어 나는 나올 줄 알았다고 믿고 있었다고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강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저 5강짜리를 좀 하기보다는 새로운 마음으 아, 새로운 마음으로 붙여서 한번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구원으로 어느 정도의 스택을 소비하긴 했지만 음. 제가 봤을 때 아직도 많이 쌓였어요 구른스택이 아직 많이 쌓여 계시기 때문에 이번 주된 날인가 봐너가 보군요 자, 아, 이거 몇 강을 목표로 해볼까요? 이거 지금 제가 토트꽤 많이 모아놨거든요? 일단은 5강을 띄고 계시니까, 5강까지 먼저 해보고, 거기서 고 할지 스톱 할지 정해보자. 6강을 노려보자. 노려야지. 솔직히 이 정도, 지금 거의 침착된 정도의 스택이면 7강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최강은 정말 힘들어요 이제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꽤 많아요, 지금. 1700몇개 있고 더 있을 거예요, 지금 더 많이 먹으거든요 네, 이거. 저 약간 그런 스타일, 이 모았다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 나올 때마다 안 하고 일단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5강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거든요? 설마 아 2,000개 썼는데 5도 못갈다 오! 4! 4 나왔어요, 4 나왔어요. 오! 아, 오! 어, 네. 5는 될텐데 일단 5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1800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 6을 육트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고민이 되는 음, 이거 끼고 육트해야죠 저거 자체로 하는 것보다 얘 육트하는 게더 나을 것같으데요 그렇죠. 아니면 육트를 하고 나머지 이게다 육트하고 그 다음 7트 되는 거아 그런 식으로안젤테일 느낌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떨어질 수 있을까 얘가 하는 거긴 한데 음. 지금 어디선가 내가 <웃음> 하지 말라고 <웃음> 막 두드리고 <웃음> 했는 거 아니겠지? <웃음> 안돼! 이러면서 <웃음> 이거는 번... 자동 도파하고 돌파 시도로 하세요. 아... 잠깐만... 한 번에... 한번느낌을 6! 가주세요! 네. 아... 아 갈수 있나? 어? 방금 또 갔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5를 방금 두 번이나 찍었거든요? 5는... 5는 네. 은근히 잘 꺼요. 지금 기획자님은 6 쓰세요? 요 아 뭐야 잘안 뜬다면서요? 정말 안 떴어요 아그냥 그래, 오래 걸려거예요 <웃음> 정말 안 떴어요 아니 다들 그래 아, 6 이거 힘들어요 이런 거 몇인데요? 하면 이요 힘든 걸 아니까 아 이미 해봐서 힘 거를 아 이게 몇개 들었구나 알잖아요 아 그렇긴 끝나면, 하지 오! 아, 오! 이건 운이 좋은 거예요 어 별로 안 썼는데 육 갔어요 아뭐 좋아 너무 예쁘다 저게 중에 옆에바 가장 예쁘봤어요 이거 이거 이거 벌써 지금 13,853이에요. 이거 오늘 14,000 가겠는데? 무수 좋은 날이야, 약간. 이제, 얘도. 얘도 6. 얘는 7. 7. 아, 7, 7이 뜰까? 설마? 운전은 뜨죠. 자동으로? 자동, 아니, 천, 천타기가 없는 분리카드. 그치, 지 아니, 그치, 지 6강까지 갔어요, 지금. 야, 이거, 이게 7 뜨면 진짜 이거는 못 첨지거든요? 무수 좋은 날이거든요?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 근데 솔직히 저는 6은 지금 금방 뜬것 같아요. 네, 맞던 거예요, 정도면. 아, 이고뭐 이게 터지고 이래야 이게 예능이 되는데, 운이 너무 좋아 아, <웃음> 오! 오! 안 돼! 안 돼!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거 5로 바꿉시다. 아직 5괜찮을것 같아. 그래도 7을 이렇게 해놓고 자동전파를 눌렀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어. 오는뭐 <웃음> 금방 갈것 같아요, 5는. 하다가 또500 미만 떨어졌을 때는 4로. 200개 남았 아직 여유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게 마음이 죄송한데 막막 막 쫄리진 않네요. 이미. <웃음> 이미 이제 서로한테 줄게 있어가지고 좋은 게 있어서. 어, 맛있다. <웃음> 아, 저는 만족합니다. 오, 너무 만족해요. 아,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웃음> 또 바쁘신데도 컨설팅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어떠세요? 좀 지금의 육성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늘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70아 뭐, 잠깐만 70이요? 70 정도되지 않을까요? 아, 갑자기. <웃음> 아까 지금 많이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게 많아요 할 것들이 아직 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고, 영탕도 있고 지금 사막 조화도 있고 애다나 음. 조화도 있고 이제 이거 가지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들 사가지고 태고 만들면 될 거고 제노베바 3점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어쨌든 뭐한 70점에서 굳이 굳이 말하면 한 80점까지 봐줄 수 있다 음네 일단 태고가 크네요 <웃음> 계속 태고를 신경 쓰시는 모습 안 나와서 그래요 <웃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또 컨설팅을 잘 마무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어 지금 제가 1,300 정도인데요. 점점 이제 전투력을 올려가면서 또 거기에 맞는 컨설팅을 또 계속 꾸준히 부탁드리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사실 이렇게 MMORPG를 잘 알거나 게임을 막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또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또 다음 컨설팅도 빠르게 찾아뵙고, 또볼수 있다면 구독! 좋아요. <웃음> 아니 저쪽까지 <웃음>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